오늘은 건강 질병, 건강 질병 예측, 우리는 분석법이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이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지금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트를 놓고 그것을 듣고 나게 되면 또 응용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거다. 근데 어디까지 내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건강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크게 나누면 우리는 질병 예방이라는 차원이 있고 하나는 질병 치료라는 차원이 있다. 그런데 질병 치료라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야 일단 병원에 가서 누구말따나 주사 맞고 침 맞고 약 먹고 이변하고뭐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러면 피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대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되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하냐 면 이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지그 질병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이 의학이라는 측면에는 환자가 이렇게 따고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 여기서 혈액검사, CT검사, 뭐 오만 이런 의료 장비를 동원해갖고, 의료 장비와 시험을 동원해가지고 이 환자의 질병을 찾는 거다. 그치? 발병 원인을, 발병 원인을 찾는데, 여기에 발병 원인에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진료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진료 데이터가, 이 진료 데이터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티에서는, 어떻고, 어떤 피렉스가 어떻게 해고 이것을 치료를 하기는 낫더라. 이런 논문들을, 우리는 이것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왓선에서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그렇게 전 세계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임상 실험 자료들을 몽땅 다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그 얼마나 규모도 엄청나게 커야 되고, 컴퓨터도 엄청나게 되었고, 그 DB를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또 공부를 할수 있도록, 습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 하는, 그 대단한 거요 그지? 그래서 세계 최고의 회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구글에 사는 거야, 그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이 진료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은, 오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다. 그리고 치료를 하다 밖에 낫지 않는다는 거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앞으로 이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겠지, 그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선진국에서 이 병을 낳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하고 이렇게 된 것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것을 가져와갖고 재활용한다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모든 사람이 낳았다면 괜찮은데, 모든 사람이 안낳는다데 문제가 있는 거다. 연구는 연구일 뿐이고, 임상 진료는 진료일 뿐이다. 그러나 그 합석을, 그 뭐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그게 최적의 우리는 어떻게 진료법을 제시하는 것이 와선이다잉. 그렇게 그러니까 와선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야잉. 그런데 와선에서 이제 조금 그거 해야 되는 건 이게 환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게다. 이런 질병이 발병이 됐을 때 질병의 원인 분석. 자, 결국은 이 질병이 어떤 경률에서 어떤 방법으로 왔는가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다. 한계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것을 윤기현 사님이 별로 없을 거니까. 자,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와갖고, 뭐, 문진, 누구 말자나 문답법으로 해갖고, 너는 고기 무슨, 고기를 많이 먹었노? 언제부터 먹었노? 어떤 일을 했노? 그러면 이거는 스트레스다, 우울증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거는 법룡적인 거야. 결과가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안 돼. 의학적인 문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막했지 그래서 우리는 한의사는 이 진맥을 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비를 이런 것을 동원해 갖고 유추하는 거야, 유추. 그런데 그 유추라는 것이 우리는 오지를 낳고 이것이 전체다. 우리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단계의 확률이 있다는 것이 아니 되면 요런 병이 왔을 때는 요갖고 치료하면 낫는다 이렇게 되는데 요갖고 치료면 어떤 사람은 낫었고 어떤 거는 노문에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확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암 치료약을 하게 되면 처방을 하려고막 적잖아요. 암 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전부 다 그거 치울 거야. 그 약을 먹으라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줘야 되니까 임상 실험용 이것을 투여해 갖고 그 데이터를 자기네 제공하겠다. 과학적으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조건하여서 돈을 찍갖고 공짜로 하든지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임상실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이런 암 환자들이 약이 막 무수히 나오는데 암을 전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약이 나왔을 거아니야 그러면 그 약을 막 전부 다 투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낳은 사람도 있고 안넣었요 전부 다 100% 낳았다 하면 다른 약을 개발할 필요 없잖아. 눈발자, 천년주, 천년도 우리 백신이 왔다. 그럼 헛년도 다 죽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뭐 제약해서 장사가 안될거아이야안 생기는데 어떻게 장사가 될 거고? 그런데 그정도수준도 가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거고 그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지만 은 어떻게 돼? 인간은 어떻게 해? 이것이 살아온 게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도 있고 응? 어쩌면, 뭐, 10년, 20년 살아온 사람도 있는데, 이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이 결과만, 질병이 만들어졌다는 이 결과만 갖고 이것을 전부 다적용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오류겠지.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와선 도 여기서는 한계가 있는 거야, 여기까 이거는 이제 질병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만이다, 이것만. 우리는 질병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병원에 가지도 않았 거라 이말이야안 아픈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겠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병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병원을 자꾸 안고 가게 나이가 들게 되면 안고 가게 된다 이말이야 그렇지? 안고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태, 지금 먹는 거라든지 지금 행동이라든지 지금 식이요법,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병으로 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그리고 언제쯤이면 이것이 나타날 질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이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면, 조금만 하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해? 병원에 가는 시간을 5년을 늦추든지 10년을 늦추게 되는 거야. 그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맹탕 그냥 가니까 뭐 누구말딴 편식하지 말아 하는 거야. 아파야 병원에 가지 안 아픈 사람은 안간다며거 그럼 안 아픈 사람은 뭐 마음대로 먹을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그런데 이 병원으로 진천되는 속도는 어떻게 해? 이것을 미리 안다면 이 속도를 느릴 수가 있겠지. 병원에 가는 시간을 10년을 늦추든지 5년을 늦추든지 늦출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에 따르는 막대한 여러 경비라든지, 이 시간적이라든지, 사람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나요중요하 병원에 가기 전이니까. 아프지 않기, 아, 아프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10년 뒤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하게 되면 15년 뒤에 병원에 간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10년만 늦는다면, 아니면 5년만 늦춘다면, 그럼 5년 동안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죠? 누구한 직장 다니면서이 어? 복잡한 세상에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5년만 더 근무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개인인데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 기계 갖고 동일해봐야 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분 실질적으로 너무나 너무 중요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진만장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증해야 돼. 지금 한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의학도 이런 환자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이것이빅데이터이가 그죠. 이것이 뭐 전자차트로도 중갑이 되고 그렇게 이런 어느 누구 말언어 한의사가 어? 유명한 이런 질병이었을때 이런 처방권을 하니까 낫더라 이런 자료들이다 그제. 그런데 그거는 100% 우리가 실제는 못하지만 어쩌면 그 처방이 가장 지금까지는 정답일 수도 있다 그제. 하지만 이것은 병이 탄생되고 병이 만들어졌을 때 문제지. 병으로 우리는 진단하기 이전까지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다 그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병원에 가는 시간을, 자, 여기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이렇게 놓쳐서 병원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자.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년에, 5, 1년에, 5천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5년이면 어떻게? 2억 5천만 원 버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버는데, 이때 병원에 가게 되면 5년 동안에 얼마나 돈을 벌게 까먹겠나? 그러면 결국, 이, 이만큼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로스가. 그치? 5년 동안만 더 건강하게, 병원에 안 가고 더 건강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료야. 그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명목이 될지 모르지만, 병이 되 오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지 그러면 병이 오고 난 뒤에, 이후에, 이런 빅데이터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이에 갭이 많아, 그지 이거는 유론이고, 이거는 임사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 맞다 알겠지, 그지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어쩌면 더 선호할지도 모른다 이말이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병원에서 선호할 뿐이고 자기가 뭐 명도가 되고 빨리 치료하라고, 그지?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로인들은 이것이 더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신뢰를 안 하려고 하겠지. 걸고 국에는 그게는 이 근도 달려있는데. 그런데 이거와 어떻게? 이것이 증목하는 이 과정에서 확률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때 확률이 나오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이런 단계로 가갖고, 이 사람이 이런 질병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시기에 여기에 병원에 올 확률이, 이것이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 이렇게 돼갖고, 통계가 딱 나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예방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방을 위한 의학이 발달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방 의학이 아니라 우리는 치료 의학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 예방의학이 실질적으로더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 건강, 식품, 자연, 치유, 이런 항문에서 이것을 다루는 거야. 그런데 저기서 우리는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는 식품 성분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식이요법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이요법 수준을, 식이요법 수준을 우리는 어떻게 좀더 이론화해 가지고 이 과학화한다면, 이것 또한 이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그지? 그럼 우리는 기대를 해보고 가는 거야. 뭐,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그지? 이것이 처음 탄생인 것이 누가 쉽게 또안 믿어줄라 하겠지? 우리는 믿을 수겠지만 그지? 안 아, 믿을 줄 알겠지. 응?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정확하게, 이게. 이게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체질이라는 것이다. 이 사람이 타고난 체질이 있을 거라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타고난 체질이면 타고난 이런 체질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유전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습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식이요법, 식단에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병어도 언제 어느 시기에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병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병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다면 이것만 갖고. 요거는 항상 오랫동안 한 징계이고, 병이 발병하는 데는 짧은 시간에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만병의 근원을 우리는 뭘 했어?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 그런데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보기 되면, 니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고, 어떻고 이런 게 해가지고, 말은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시도 때도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어, 스트레스를 주도 안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각색의 종류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스트레스, 이런 유행에 따라갖고, 스트레스 받는 시기에 따라갖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 영향을, 병으로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이런 요건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욕구나에서 스트레스를 줬다 하더라도 많이 받는 사람과 작게 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다. 그리고 또 체감이라는 체감 스트레스가 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본다 하더라도 많이 느끼는 사람과 별로 안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환경과 습성에 따라서 무엇이고이 다른 거야. 이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푸는 거야.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 처음은 나왔기 때문에 또 신뢰를 안 하려고 하겠지. 그래야 세월이 우리는 또한 어쩌면 한 10년쯤 흐려야 될지 모른다. 우리가 사주가 지금 지나간 것이 우리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9년이 됐으니까 이것 또한 새로 탄생한 것이 또한 9년이 돼서 또 이것이 또 바뀌게 되겠지. 그 사이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병이 오기 전에는 의료가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병이 아닌데 의료가 하는 거지. 그것이 의학이 될 수도 없고, 응? 어? 이거 뭐 어사법에 저촉될 이유도 없고, 뭐 의료법에 저촉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먹고 하는 거야. 우리는 집 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식이요법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병원에 간 시간을 5년, 10년, 15년 이렇게 늦추는 거야. 병원에 미리 가지 말자는 거지. 병원에 미리 가면 좋겠어요? 맨날 병원에 가는 게 괜찮아? 병원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이 병원을 최대한 늦춰서 뭐? 마지막에 어쩔 수없지 완전히 노화가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요새는 이 욕구가 이 발산을 못 해갖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하는 거야. 받는 거야.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병이 생기고는 거야. 그러면 그로스는 얼마냐? 누구 말하면 30대에 병이 생겼다. 40대에 병이 생겼다. 50대에 병이 생겼다. 60대에 병이 생겼다. 70대에 병이 생긴 사람하고 이 차이는 얼마나 되겠나? 그러면 생활의 이 패턴도 엄청나게 다를 거래. 이 말이야. 삼촌 시키는 평생을 고생해야 되고, 70대 생긴 사람들은 이 70살까지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아왔잖아. 그래서 건강이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이? 건강이 최고야. 돈이 먼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누구말든 열심히 벌면 많아. 아파가 병원에 가고 다 갖다주고 나면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 또 비참해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해?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저 가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린 조상도 잘 치고 이러잖아 마음이라도 달게 하라고 그런데 미리 해야 돼 살아 있을 때 해야지 죽고 난 뒤에 하면 막 그치? 그렇게 치그 살았을 때 잘해 응?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은 그 얼마나 대단한 거 행복인데 엄마 아버지 근데 스트레스 자꾸 죽게 되면 어떻게 해? 엄마 아버지 병원에 빨리 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이거니. 그러니까, 응?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어떻게 건강 질병 언제 올 것이며 어떤 병이 올 것이며 어떤 시기에 올 것이며 어떤 요인으로 올 것인가를 우리는 푸는 거야. 그러면 그 시기 시기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방법. 이거는 지구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 어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야. 우리는 단지 어떻게 상담만 해주는 게 상담만.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이것을 알아갖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렇게 얼마나 재미나는 거야. 그치?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이 좋으냐, 이것이 좋으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더 좋아. 이거는 돈벌이 하고 그 하는 것을 산업적으로는 이것이 뭐 부가가치도 많고 이런 거지만 은 우리는 인간의 행복은 이것이다. 병원에 안 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치? 그리고 병원에 가더라도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병원에 가는 것이지 이제 살아야 될 사람, 젊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들랑날랑하고 인생이 그 고달파 짚으면 얼마나 괴롭겠나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는 것이 이 체질진단 프로그램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한 이 예측법이라는 기다 얼마나 좋은 거야